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집값 하락세 정말 심각합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난해까지 집을 못 사서 아우성이었는데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 지금은 어디로 실종했는지 거래 절벽이라고 하죠. 최근 집값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가 되었다 하면 금매 아주 급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값이 빠지고 있죠 주식보다 더 빠진 듯 합니다 집값이 주식은 만원으로도 거래할 수 있죠 이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합니다 집값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지더라도 가끔씩 오르면서 떨어집니다 반대로 주식은 오를 때도 가끔씩 떨어지면서 오르죠 그런데 집값은 만원짜리로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돈이 듭니다. 또 은행까지 동원시켜야 됩니다. 거래 과정도 매우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한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 바닥을 치고 또 계속 오르죠. 물론 항상 오르고 항상 떨어지는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횡보라고 하죠.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하죠. 또 그런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집값은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오르면 계속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절벽 현상이 생기죠. 계속 떨어지니까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이니까 지금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 거고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를 거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아웃성된다는 라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집을 꼭 사겠다고 아우성쳤던 분들 지금 만약에 집을 사지 못했다면 아 내, 나는 언젠가 집을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값은 계속 떨어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또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즉 계속 끝없이 떨어지겠네 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지금 집값이 이 정도 떨어졌다 30% 이러다 가 정말 50% 반토막 날 것이 아닌가 반토막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집값이 50% 정도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기사를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집값이 30% 이것이 아주 뭐 지방 이야기가 아니라 서울 중심에서도 30% 가격이 떨어진 단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또 함께 보겠지만 보도가 여러 번 나왔죠 기사도 예 근데 뭐 잠실에 있는 엘스라는 대단지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거기에 고가 대비 고점 대비 30%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50% 반토막 난다 이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을 사지 않겠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대기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또 계속 더 집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아직 금리는 더 오를 예정으로 있고 경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집값 하락에 계속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해는 집을 너도 나도 못 사서 아웃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에 지금은 완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집을 꼭 사야 되겠다는 분들 가운데 지금도 집을 못 사고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이죠. 지난해 꼭지에서 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내집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대기 수요는 많습니다. 대기수요는 많은데 지금 집값은 더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안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젠가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최적기는 언제일까? 어, 그렇다면 내집 마련 최적기라고 하면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바닥일 때잖아요. 그럼 집값이 바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면 될까?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보다 집값이 더 빠진 듯한데 벌써 30% 폭락. 이대로 가면 정말 반토막 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50%까지 정말 떨어질 수 있다고? 자이 데이터를 한번 같이 기사를 공유해 드릴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진다고 보면 언젠가 내 집을 사야 되는데 내집 말은 재 적기는 언제일까 지금부터 조금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하잖아요 자그 이야기도 같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두개 두 기사를 함께 볼 건데요 그 기사를 보고 이따가 다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사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자료는 아시아경제 기사인데 9월 2일자 9월 초순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50% 이상 고평가되었다. 역대 최고 수준급품이다 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사용된 기준 지표는요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라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매가 있고 또 전세가 있잖아요 자 매매를 하는 것은 집값이 오를까 내릴까 이런 다양한 예측을 하면서 사거나 팔거나 하겠죠 그런데 전세는 전세 실 거주 자체는 투자 수요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부동산의 실제 가치와 수요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개발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부동산의 본질 가치에 더욱 가깝다라는 가정을 한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서울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지난 5년간인데 그러니까 2017년 8월 달부터 올해 2022년 8월 달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얼핏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2017년 8월 달 기준에 보면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를 0% 기준으로 기준으로 잡고. 올해 5년이 지난 올해 2022년 8월에 달 어떻게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지수가 달라졌는지 변화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자, 보면요. 이 빨간 선은 그냥 주택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 크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의 평당 가격이 4,051만 원이라는 건데 자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격도 올랐지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세가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 때문에 전세가격은 고정되어 있던 이런 형편도 있었죠 등등해서 어쨌든 매매가격은 급하게 오르는 동안에 전세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떨어졌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현재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를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51.2%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 8월 달 5년 전에 비하면 무려 51% 정도가 고평가되었다는 라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면 설명에서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세 상승 대비 매매 상승이 낮다면 즉 전세가는 오르는데 매매가 상승이 낮다면 매매 가격이 아직은 저평가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매매 가격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죠 지금은 완전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집이 안 팔리니까 팔지 않고 차라리 전세로 돌리고 또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전체적으로 전세 물건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작년 1년 전에 비하면 두배 이상 나와 있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못 구해서 난리다. 이런 기사들 많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 집값이 오르려면 일단 전세가가 올라야 되구나 전세가가 오르면서 계속 오르는 전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차라리 집을 사야겠다 이런 수요가 많아질 때 집값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은 전세가도 계속 떨어진다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더더욱 아니다 결과적으로 집값은 더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기사에서는 PIR 자료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구매 가격 비율입니다. 즉 PIR이 10이라고 하면 1년 동안 처분 가능 소득을 10년 동안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다라는 뜻이 PIR 1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연봉에서 저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필요한 세금 이런 등등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모두 저축한다 할때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했을 때 겨우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PIR10이다라는 건데 이 PIR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또 집값이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에 관한 그래표를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그림이 바로 PIR 소득대비저평가인덱스인데요.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죠 지난 10년 동안 PIR의 평균이 17이라고 합니다. 서울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정말 먹지도 입지도 쓰지도 않고 꼬박꼬박 17년 동안 저축했을 때 서울지역에 있는 중간 정도 가격의 집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평균 17이었는데 2022년 8월달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20 오27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27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평균 17에 비하면 무려 50%, 50 이상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집을 살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아주 아주 멀어져 있는 현실이다 물론 지금은 이것이 조금 조금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것도 이제 몇달뒤 최소한 통계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평균 17이 PIR이었는데 이것이 최근 27까지 뛰었으니까 평균에 비하면 50% 이상 절반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 자료, 이 기사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지금 집값의 주식보다 30%, 축식보다 더 빠졌네? 이러다 정말 50% 반토막 날까? 가능성 있다라고 이 기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바로 서울 지역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자, 다른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권의 집값이 실제로 얼마나 빠졌는지 다른 기사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한국경제 9월 8일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은 이런 내용. 이 정도 일줄은. 1이억 넘었던 동탄아파트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지역 가운데서 가장 또 핫했던 뜨거웠던 지역이 동탄이었죠. 동탄역 주변 특히 수도권 광역열차 GTX 등등의 이슈로 인해서 경기도권이 많이 뜨거웠고 그 중에 하나가 동탄역 주변의 동탄 아파트인데 이게 1년 만에 12억 넘었던 동탄 아파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이 자료에서는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에 있는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전용 84평방미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8억 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달에 이 아파트가, 이 단지 아파트가 12억 1,7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무려 4억 1,700만 원 크게 떨어졌습니다. 12억 1,700만 원 하던 것이 4억 1,700만 원씩이나 떨어졌다면 무려 30% 이상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 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 동탄역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동탄호수공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쨌든 지난해 크게 동탄 지역을 달구었던 집값 급등세를 달구었던 지역은 바로 동탄에서도 동탄역 주변이었겠죠 자, 그러니까 동탄 더샵, 레이컷 에드타운 자, 이 지역도 물론 주거단지로서는 좋은 지역입니다 좋은 지역인데 30% 이상 떨어졌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도 이따가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도 많이 떨어졌는데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송도 전용 8사가 지난달 26일 7억 2천만 원에 직거래됐다고 하는데 지난 4월 9억 5천보다는 2억 3천만 원 떨어졌고 작년에는 9억 7천 5백만 원이었다고 했는데 뭐 이것보다 당연히 2억 5천 5백만 원 내린 수준이다. 자 그런데 9억 7천 5백에서 2억 5천 5백이 내렸다면 이건 역시도 30% 가까이 그죠 거의 30% 가까이 떨어졌죠. 자 물론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울 지역 아파트 하락을 이야기할 때 요즘 보도에서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잠실엘스입니다. 잠실동에 있는 잠실엘스인데 이 잠실엘스는 엄청난 대단지입니다.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잠실엘스 단지 자체가 하나의 도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지인데 자, 이것이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8월 31일 날 20억 5천만 원에 손바김 되었는데 이게 올해 신고가 26억 7천만 원보다는 6억 2천만 원 떨어졌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30% 떨어진 거죠 그런데 지금은 19억 호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30% 떨어졌네 할때 이것은 아주 뭐 입지가 좋지 않은 곳이 아니라 입지를 떠나서 크게 떨어졌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도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조금 전에 기사 두 꼭지를 봤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두 가지 정리를 해볼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 집값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더 빠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해 정말 내집 마련을 위해서 아우성 쳤던 분들 다행히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다행히 아직 집을 그때, 지난해 집을 못 샀던 분들은 계속 또 언제 집을, 사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우선 집값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더 빠진다. 이것은 뭐다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죠. 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단기 급등 후유증.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울에 잠실엘서라는 아주 입지가 좋은 아주 대단지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도 아주 핫한 지역, 그 지역이 30%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금리가 올랐네, 이런 이유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 앞서 우리는 또 매매 지수, 또 매매가 대비 전세 지수, PIR, 이런 등등으로 보았잖아요. 이런 몇 가지 지수를 비교해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입지 상관없이 많이 오른 데는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단기 급등 후유증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늘 알고 많이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 후유증 집값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매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 부담이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어, 계속 집값이 빠질이라고 생각하니까 집을 안 살려고 대기하는 수요 좀 많죠. 거래 절벽. 또, 계속 세전부에서도 공급 증가, 공급을 더 많이 할 거야. 뭐, 몇 백만 호씩 할 거야. 일기 신도시를 다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또 신규 물량을 공급할 거야. 서울을 뒤집어 엎어서 뭐 50만 호 이상을 또 공급할 거야. 기존의 상기 신도시는 계속 그대로 추진할 거야. 그러니까 공급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있는 거죠. 자네 번째는 앞서 우리가 기사에서 보았지만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차라리 전세를 놓겠다.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이 증가 하면서 또 어, 전세 물건도 계속 증가하고 등등 해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다 집값이 오르려면 전세가가 올라야 되죠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집값은 더 빠질 수 밖에 없다 자, 지난해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어중간한 집보다 확실한 집한 채, 똘똘한 한채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똘똘한 한채 개념도 없어졌습니다. 왜냐 집값이 많이 빠졌고 똘똘한 한채에 속했던 잠실 엘서도 30%가 빠지는 판국이니까 똘똘한 한채에 대한 정서도 끝났다. 자 이것은 그만큼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어지 자체가 다 꺾였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저는 늘 뭐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야기 드렸던 것이 특히 이제 노년 60대 이상에서 주택연금은 반드시 활용하시라. 주택연금은 집값이 비쌀 때 가입하는 게 좋다. 떨어져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그 말씀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세를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죠 그걸 이제 영목이지 그 대출이 곧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가격을 평가할 때 매일매일 달라지는 시장 가격을 평가합니다만 그것이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KB 부동산시세 등등으로 반영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들 가격 반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기간 지나서 반영하고 어느 기간 지나서 반영하기 하기 때문에 지금도 집값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주택임금을 조기 가입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라말씀 여기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가 내집 마련 최적기일까 가장 좋을까 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집값은 떨어지면서 오르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떨어집니다. 바닥을 찍고 그때 뭐 계속 개걸음을 할지 그걸 우리가 집값 안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니면 또 오를지 알 수는 없죠. 어 그렇지만 내집 마련을 지난해 아웃성했던 분들은 끝없이 떨어질 거야? 이것은 아니겠죠. 어느 정도 적정 가격이 되었을 때 내가 사야겠다.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일까라는 거죠. 우선 금리 인상 추이를 보면 내년 이후는 금리 인상은 일단 멈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죠. 2023년 내년 이후에도 금리가 계속 오르면 정말 경제에 큰일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내년까지다. 내년 이후에는 금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값 상승에 아, 집값 하락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금리 인상 추이가 2023년 이후에 중단된다고 하면 최소한 2023년까지는 기다려야겠죠. 2024년 이후에 집을 살까 말까 판단하면 되겠고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가격이 결국 상승으로 전환해야 그것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라고 할때 마찬가지로 지금은 전세 가격이 하락 이잖아요 자, 지금 전세 가격이 하락기다. 자, 임대차 보호법이 만료가 되고 8월달에, 그래서 전세가가 오를 거야. 라고 했는데 완전 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전세 계약을 맺는 사람들은 최소 2년이잖아요. 2년 이상을 보면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최소 2년 뒤죠. 2년 뒤에 추이를 본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지금 2022년이니까 최소한 2024년 이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집값이 30% 가까이 떨어졌는데 만약 50%까지 떨어진다면 앞으로 추가 하락은 10% 내지 20%의 추가 하락할 수 있죠 물론 단지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30%가 아니라 10% 정도 떨어진 곳도 있고 또더 많이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총 합산해서 한 30%에서 한 50%까지 떨어진다고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10%, 20%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자추가하락 하는 추위도 봐야겠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집도 너무 바닥에서 사야겠다 그때는 요 놓칠 수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계속 오른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집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너무 바닥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언제든 집을 살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철저히 입지를 따져야 돼요. 철저히 입지. 아까 동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자, 잠실의 엘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어떤 입지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또 수도권으로 갈수록 입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교통 입장에서는 나쁜 지역이 없잖아요. 서울어. 그죠? 어느 지역도 다 교통은 좋습니다. 입지가 괜찮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도권, 경기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경기도 쪽은 입지를 잘 따져봐야 돼요. 어, 지난해, 우리가 여기서 또 참고해야 될 것은 지난해 집값 상승을 크게 이끌었던 세대, 바로 MZ 세대라고 하죠. 2030 세대가 또큰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죠. 또연거을 해서 많이 샀던 세대들도 2030인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자, 앞으로 어, 주택에 대한 직접 수요자는 2030이겠죠 왜냐하면 계속 나이를 먹잖아요 그들도 그런데 그 2030들이 집을 살때 역세권을 살까요? 예 근데 지하철에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집을 살까요? 당연히 역세권사겠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동탄에 대한 기사도 봤지만 동탄도 동탄역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집 아니면 동탄역에서 그냥 한몇분 걸어서 내 집이 있다면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고, 어, 집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자도 젊은 층이잖아요. 그럼 젊은 층의 정서를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할때 철저하게 입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 바닥이다라고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철저히 입지를 잘 따져서 그러니까 역세권, 그 다음에 직주 건접 이런 등등의 철저히 입지 입지를 따져야 된다. 동탄 많이 공급됐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공급이 많이 안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계속 많이 공급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는 집값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집을 산다고 해도 철저히 입지를 잘 따져서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보다 더 빠지고 있는 집값 팬데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때 이 집값이 빠지는 내용을 좀 분석하고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을지도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최적기가 언제가 될 것이며 그때 어떤 것을 고려해서 내 집을 마련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집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